이거는냉면이랑은좀 다른데. 맛이상 아니, 그맛 괜찮아. 괜찮아? 음, 이거. 초개구, 딱 보기구. 김치 포큼. 그쵸,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만그그 이거 조금 씹어 먹어 음. 고 씹어 고그냥 김치맛. 김치 음. 먹맛고씹다 아 음? 갑자기 조금 배고파어고파어 먹고, 파어 먹고, 씹어 먹고, 씹어 여기 카페도 많고 <웃음> 가게도 많아 계속 가쭉 가면 돼쭉 비가 온다 어비 많이 온다 여기에다가 먼저 돈을 넣어 음. 그러면 나왔 아, 여기 밑에 나왔지 자, 재물은 어 자, 여기다가 여기 여기 어, 나와 어, 나와지? 어. 어 넣었어? 어 그러면 돌려 음. 나왔어? 어 이거 내가 알지? 응 <웃음> 읽으면 알아. <웃음> 내가 읽어주지. 오 A few moments later. 개구리야? 미는 <여기는> 디저트 카페. <웃음> 아니 무슨 놈지. 아, 저기 몰라난 저기가 저기가 카페인 줄 알고 응. 그리고 아까 우리 기다리는 거 이름 썼어? 다 가방이면 알았어? 그화면지그화면지면만여기있지는기는지 그거는 여그거서 조금 이상그여기그래서여기해페야여기 카페야. 응. 저기 음식점이야 아, 뭐 여기 다음봐 처음 오지 그럼 내가 여기 누구라고 여기 유명해 유명해 근데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, 그래?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어딨니야 <웃음> 림픽팅 뭐? 림픽팅 응? 네, <웃음> 뭐? 림픽스어스팅 뭐? 림픽팅스팅 뭐? 림픽스팅 스팅 뭐? 아픽스팅 뭐? 림 어, 이 사서 <웃음> 기뻐요 못 사서 기뻐 네. 이제 아니야. 냉면 먹으러 가자 네 냉면 먹자 너 기뻐 설마 대기가 있는 건 아니겠지? 대기 기다리는 거 손님 많아서 기다리는 거 없겠지? <웃음> 왔어 두명이야 따라가면 돼저여자 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他他他他他他他他 <ratio> 맛 이상해. 아, 바네. 이거 이중 비빔 비빔 비빔냉면. 비빔냉면. 응 <웃음> 아, <그냥 그냥 웃음> 음. 나는 돈다 좋아 음. 음. 맛있어? <웃음> 너는 그거 먹어 뭐지, <웃음> 이거 <그거> 뭐 찍어? 응 <웃음> 이건 <맛본다. 그냥> 셀카? <웃음> 음. <웃음> 먹방 었 맛이 어때? 별로야? 그냥 먹을 거 원해 먹어 안 먹었어 평생 안 먹었어 평생 안 먹었어? 일찍 나병생메도 없으면 뭐? 쌀국수 안 없으면 없으 안돼 알아 나 이제 혼자 먹으러 다 아니 근데 나지 어제 음식도 그떡어아 그래? 오케이 아 응? 어. 어. 어.